이제 문제를 보시면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는 월요일을 해주고 2와 7인 경우에는 화요일, 3과 8인 경우에는 수요일, 4와 9인 경우에는 목요일, 5와 0인 경우는 금요일입니다. 개수를 세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5로 나누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싶으면 2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섯 가지로 나누고 싶기 때문에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숫자를 나눌 건데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모드죠. 그래서 는 모드 가로 열어주시고, 나누는 숫자는 1을 나눌 건데, 콤마, 나누는 숫자는 5로 나눌 겁니다. 이제 가로 닫고 엔터치면, 5보다 1이 작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곧바로 5가, 곧바로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지는 나누지 않고, 그냥, 피제수가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4라는 값이 있는데 5로 나눌 건데, 5가 제수고 4가 피제수죠. 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그냥 바로 나머지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5로 바꿔주면, 이제는 위에 몫을 1이라고 적고, 5를 빼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이제 나머지 숫자는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 3, 4, 0 해서 무한반복됩니다 이제 이거를 자동채우기 핸들로 쭉 걸어주면 무한반복 되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1하고 6하고 나머지가 1이니까 서로 묶이게 되죠. 문제에서 1과 6을 묶어서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인 걸 합쳐보니까 1과 6입니다. 이제 나머지가 2인 거를 묶어보니까 2와 7로 묶이죠. 다시 3인 거, 8인 거 묶어보니까 얘네가 나머지가 3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값들이 서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같이 똑같이 묶이니까 이제 실제로 애를 묶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쉬는 날에 끝자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는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니까 콤마 1 적어도 되고 콤마 1을 생략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대가로가 쳐져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끝자리가 5면 5가 나오고 8이면 8, 7이면 7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5로 나눌 겁니다. mod 가로 열고 맨 뒤에 콤마 디바이저 나누는 값은 5로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5는 0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 8이면 3이 나오는 게 맞고 7이면 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제 숫자값이 맞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1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는1 엔터 치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가 나옵니다. 이제 같게 하려면 여기 끝자리가 1 또는 6이어야 여기가 true가 되는 거죠. 나머지 값이면 여기는 pulse가 뜨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true, pulse가 구해졌기 때문에 if 문장을 가지고 맨 뒤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이제 1이 맞으면 뭐라고 했냐면 월 이라고 했죠. 쌍땀표 월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금을 적어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if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블럭을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value if false 값이 거짓일 때 Ctrl-V를 눌러서 1이면 월, 1이 아니면에다가 다시 2냐고 물어보고 2면 화요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을 전체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3으로 바꿔주고 토요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금요일을 블럭 씌우고 컨트롤 V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4로 바꿔주고 목요일로 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면 해당하는 요율이 나오게 됩니다 5나 10이 되면 0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고 8이나 3이 되면 투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종류가 다섯 가지 나오기 때문에 5로 나눠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 부문을 중복으로 중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이면 월, 2면 화, 3이면 수, 4면 모, 1, 2, 3, 4가 아니면 금요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